라틴어 지금 은한국어까지도다배우셨잖아한국가어가어가어가지어아 네. 라틴어. 라틴어? 진짜요? 라틴어는 지금 한국어가 지금 한어는 지금 지가 지금 한가 지금 한국어가 어가틴어어가 지금 한어가 지금 한국어가 지어가 지금 한국어어가지 그런 언어로 그도 <웃음> <웃음> <웃음> 님께서도 네. 하나에 빠지면 네. 침대식 빠지신다고 그러는데 어 한국어에 네. 빠지게 된 계기가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빠진 계기가 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본어로 일본어로 독학으로 진학으로 어요 친구도 일본어로 도각을 하고 있다 음. 그 얘기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나누니가 <웃음> <하려면> 아직까지 얘기 <웃음> 했어요. <하려면 웃음> 아, 근데 쓰이야 이거 말고 이제 역 나라 <웃음> <안 웃음> 한국 한국 있다 한국 가고 뭐지? <웃음> 그때 몰랐어. 근데 아예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일본어는 너무 일단은 어려우니까 아, 나는 아시아도 아, 왜냐면 히라가나 갖다 가는 간지도 있고 이거지고 다 모아야 되는데 아, 너무 머리 아팠어요 음. 그때. 근데 이제 뭐 한글만 있으면 아, 한글만 보면 된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니까 아 근데 시행도 계까 그냥 뭐 알파벳 붙은 거라고 하니까 아, 음. 알 한번 그냥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한번 그냥 한글 그렇게 찾아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아 이거는 음. 어, 되게 대단한 사람은, 사람이 이 알파벳을 만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뭐 하루에 다 배울 수 있도록 만들었다. 아, 하루, 보기는까어 네. <웃음> 아, 어, 어, 이제 뭐그 드라마나 케팝의 영향, 이 음,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음, 없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 봤던 그 음악의 그 세상도 음악의 세상 어 되게 이제 CD로 들, 들으면 되게 잘하는데 라이브 로하면 이상 왜 가수지? <웃음> <웃음> 아 라이브는 진 못하네 라이븐도 땡고 그리고 그냥 노래만 부르죠 음 엄청 근데 한국 그 친구는 K-POP 그때 원더걸스였거든요원더걸스 근데 그거 보여주는데 아 너무 노래를 하고? 음. 춤을 추고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지? 나 춤추면서 노래하는 거 멋있지 않잖아요 <웃음> <웃음> 뭐야? 아니 그리고 뭐 주무를 그냥 못해치주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지? 두개 받은 거죠? 그리고 드라마는 제가 첫 번째 아니지만 두 번째 도라마 <웃음> 봤던 드라마도 봤던데 곰이 곰보다 남자? 아, <웃음> 곰보다 남자? <웃음> 그때 그때 제가 홍콩 가면 <웃음> <웃음> 어, 진짜 추억이 나. 고그 원래 이민 오가 눈머리가, 좋은 아랍은 좋은구나. 그냥 이제 그러다가 어 혼자서 그래도 조금 조금씩 조금씩 공부를 하다가 이제 면접 대학교에 한국 아빠 생겼어. 어, 그래서 <웃음> 어, 딱 지원을 비자나 장래 학비 운명입니다. 네. 뭔가 본인만의 노하우 같은 것도 있다. 요새는 한국이라고 하면 다 BTS 다 하잖아요. <웃음> 근데 제가 <웃음> 제가 그때 처음에 <최근에 웃음> 접급했을 때는 아예 안 들었던 그런 <웃음> 그런 세상이었고 아마 아재 그 조금 인기가 있었겠지만 유럽은 그렇지 않았었어요. <웃음> 그래서 그때는 조금 어 이제 찾으려고 조금 여기저기 여기 찾아보고 사람들을 통화를 하고 또 이제 들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 여기 한국에 그래서 그사람들의 만나고 보면서 아 한국 이런 나라구아 이런 나가 그리고 그거는 그때 어, 독도민 기념이라고 그 웹사이트 있었는데 응. 거기에서 그때도 완전 거의 시작 전이었는데 되게 쉽게 간단하게 이해할수 있도록 그런 수업들이나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도 혼자서 그때는 하기에는 조금 많이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냥, 그냥 드라마나 영화를 이제 영어 창학을 하면서 계속 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아무 도움이 안 되겠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뭔가 응. 이제 그 소리랑 소리랑 그 단어랑 그 연결고리를 좀 만들게 되잖아요 사람이 아기들도 응. 별로잖아요 응.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도, 많이 도움이 됐고요 음. 한번해볼까 <웃음> 근데 뭔가 이쯤 돼서 이것도 또안 물어볼 수가 없죠 네. 우리 스테피 한테리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한국어까지가 궁금한데 이게 약간 아. 그 간단한 윗도무통이 있어요 근코씨는 한테리님 가장 좋아하는 한국말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네 어? 너무 많은데 그중에는 요새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휴가입니다 휴가! <웃음> <웃음> 제대로 시, 실패 제대로 실험한 정도는 들었어 했어요 <웃음> 너무 책임감이 <웃음> <슬기감이 웃음> 많으셨던 것 같아 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가 아, 휴가, 휴가 그냥 되게 제가 너무 어릴 때또 이제 또 예, 옛날 얘기를 하지만 이제 부모님이 휴가 좀 나한테 그냥 휴양지 가서 아무거나 안해 그래, 그래. 부모님 안 그렇게 안 좋아했어요 직장을 다니니까 <웃음> <웃음>